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파워포인트로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텍스트를 예쁘게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빈티지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 파워포인트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미지를 하나 뒀습니다 그 이미지에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나무가 보이죠 이 나무의 각도에 맞게 텍스트를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제가 삽입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이라고 미리 적어볼게요 그리고 나만의 글쓰기 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텍스트를 크기를 키워 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글꼴을 그대로 쓰면 정말 볼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달의 민족 도현체라고 하는 글꼴을 써볼게요 생각보다 좀느낌 있거든요 상단에 있는 이 글꼴을 조금만 작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만의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 크게 우선 살짝 회전만 해 줄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나무의 각도에 맞게 글이 적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여기에는 이 텍스트의 색상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텍스트의 색상은 뒤에 있는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있는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효과서식 들어가셔서 텍스트 채우기 색 스포이드, 뒤쪽에 있는 색상 아무거나 클릭해줄게요. 그러면 거의 보이지가 않죠? 이 상태에서는 바로 실선을 넣어주는데요. 텍스트 옵션, 실선을 넣어서 흰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이 부분과, 이 부분과 나만의 글쓰기 부분이 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문제는 뒤쪽이 입체적인 느낌이 아직 나오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의 글쓰기라고 하는 이 부분만 선택해서 텍스트 옵션 그리고 효과에 들어가셔서 그림자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림자는 흰색으로 넣어 줄게요 그리고 투명도를 0%를 해주고요 그리고 간격을 어, 한 6pt 정도 그리고 각도를 한 150도? 140도 정도로만 넣어 주셔도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의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어, 꼭이 글꼴만 가능할까요? 뭐 다른 글꼴도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 도연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티몬소리체를 써볼게요. 오 이것도 느낌있네요. 또 한번 이번에 스웨거체라고 하는 것을 써볼게요. 오 굉장히 느낌있는 글꼴이 나왔습니다.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니 꼭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지TV의 이지쌤이었습니다.